짱구 형님들 방이네? 아 우리 우리 방인가 여형아 형들 방이구나. 짱구 형들 상대로 잡았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해야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적군의 파괴 공작에 있 뭐야 나왜 이래 그래? 안 움직여 왜 에잉? 응? 아 이거 <웃음> 뭐야? 아 진짜 이거 아니 아 이거 나, 나 이거 인칭도 안돼 아니 이거 뭐지? 하나 <웃음> 지금 마우스도 안 움직여요 와 이런 게다있나 <웃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움직이질않네와아 됐다 됐다 움직이겠다 이제 누구누구 누구 있지? 빡셀거야 아마 이방 이런방이 각수는잘될수 있어 캐스 아이디 지켰는데 메그니토반.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네 힌도님 들어가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힌도님.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짱인가? 어허, 어, 나이스. 폭몇 길이지, 지금? 별이 혹시 보고 있니? 폭, 폭길 없지, 지금? 나 오늘 돼지국밥 먹고 왔는데, 딱, 돼지 사이즈네. 그, 그, 그지? 어, 정직하네, 우리 별이. 어, 나이스. 저, 정직해야 돼, 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뭐야 불벼 왔네. 자 나오시오, 나오시오. 기박인데 그렇게 우물 빨리 못 먹네. 우리 잘하고 있네. 꼭 바점이 뜬단 말이야. 자, 자 진중해 조구만아까 보다. 석이 반인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 방에서 25킬? 고수분들 상대로 오히려? 근데 고수분들 상대로 할때 4킬 잘 나와 진짜 왜냐면 위치가 딱딱 예상되거든 근데 우리 그 다른 방에서는 아까 그 예측이 절대 안되더라 와... 뭔지 알지? 상대방은 2층하고 막 울먹거든 딱그 자주 가는 자리 거긴 안 먹더라고. 보길게. 회스반 자, 둘이 이층 하나 끄다 아니야, 그러면? 큰수나. 타고 가자.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니다이사 그래, 내가 오늘 끌어치기가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웃음> 그러니까 키를 좀못 하고 있긴 한데 악재를 좀 겹쳐가지고 하는데 아, 대략 키를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역시 샷만 다가 아니죠. 플레이가 다 맞춰줘야 돼. 이렇게 피. 또 봐. 아군이 반몇개 치노. 갑자기 그 빡쳐서니까 좀 말이 말수가 좀 줄긴 했네요 여러분 방이 좀빡빡이라서예 잠깐 사세 좀 집중을 파이팅 이 예, 그죠. 돌려줘야 했었는데. 아, 와. 아, 타이밍 참치네. 아, 아, 여러분도 집중해서 보고 계신가요 지금? 오케이. 4대6이면은포길 킬이고 현재 아좀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삽이다 나와 줘야 좋은데. 잡았봤 2층 아이가. 이층 그래이 들어와. 2층 빠졌나? 2층에 이렇게 있을 건데. 잡았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포기 안죽어 포기 안죽어버리네 포 2킬이에요? 아 2승 하나 잡았구나 아까 아 잠깐만 몇킬이야 벼라? 1킬이야? 포 1킬이지 그지아직1킬인것 1킬인 같은데 가봉에서 제가 해야겠네요. 오이. <웃음> 아 오늘 뭐가지 우리? 먹었지, 우리. 승리하셨습니다. 와, 울림들잘 펴가. 적의 침수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오늘 6턴으로 좀 프리하게 하겠습니다. 프리하게. 아, 알겠, 아 알겠습니다, 형님. 이거 정진할게요. 5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고, 에드벌론 나있다. 바로 이거야. 보수 형님 따라갈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못하면 여행가서 피시방 가라고? 포키? 하나 어, 있나? 눈넷? <웃음> 뒤치기다. 아이걸 잡으러서 오냐 야 촉보소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 이걸 amazing 이거 패션 봐자한번더 폭1킬 일단 아나눈 가겠다 피그 패밀리 괜찮아요? 가만하고 어나또 온다 또 온다 가만하고 자또 온다 또 온다 또다 열심히 보스님 따라가려면 열심히 쏴야지 나 마루 각수를 레이 브레이크가 아데 아, 갑자 잡는 건데, 누구였어야 한복에 빽빽, 한복에 빽빽, 아, 아저 꿀벌 가방, 꿀벌 가방. 이제 당 떨어지면 그꿀 꺼내갖고 마 드셔야 돼가지고. 또또 어, 그죠? 당또 챙겨줘야지. 폭이 안 중요. 와 빠졌구나. 까꿍 해야죠. 더블 킬, 게요아 빵꿍 해야죠. 과연 서 있는 내가 맞을까? 앉아 있는 사람이 맞을까? 와 오늘 멀티킬 잘 뜨는데 스피르포스가 잘 안뜨네 한명더 없나? 산타가 맞을 것 같아요? 뚱땡이라? 노노노 상대를 맞춰야지 제발 꼬리 한번만 아아 채팅 샀구나 못봤네 어호라 오늘 잘싸운데 우리 팀? 상대 분들 잘 하시는데 원래 수비부터 해서 그런가? 돼지파워인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별아, 나 아직 폭 1킬이지. 반았다가폭 까야겠다, 이거. 아이고. 아니다, 지금 울배 가서 깜땅 딱막겠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빠지는 척 하면서, 그금울배에서 눈빛 까고, 바로 녹방에다가, 폭가 나. 눈 박스 폭가 나. 가보 들어왔나? 와, 안 죽노? 눈통 앞에다. 그레이. 센들로왔다클라다 이거 거밀고 와야 된다. 어 오지 마지 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 이거또 누가야? 군이하였습니다와 아, <웃음> 사망에 다 있네. 별아, 나 아직 포길킬이지. 이거 꿈꾸는 거냐, 혹시? 포킬이 안 되네. 아, 부럽다. 눈을 밀어야 되나, 그냥? 눈 밀면 포킬 더할 듯? 오늘 총 많이 뽑으시나 보네, 사람들. 좋습니다. 그냥 폭삭이 닦아. 뭐 한명 맞겠지. 앞에 사람 잡아줄 줄 알았더만 눈 하나 일대일이네. 아, 아 이거 너무 끔찍한데, 이거 돼지 턱이 뭐야? 마오리족이야?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와 이거 누구야 이거? 야, 무지네 아, 솔직히 속으로 아, 지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밸런스. 이번 판이기 이상해야 될 듯. 이거. 저 까스탄 한번 깨봅시다. 25킬. 제발, 꼬리, 한 번만. 아, 눈 밀었네. 빨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아, 시나리오 완성됐다. 공격 때딱 12킬 하고 성공. 4킬은 어쩔 수 없다 이거 미사일 가야 돼 이거 미사일 대킹 가야 될듯 광천님 안녕하세요. 마 마우리족인가요? 죄송요. 대충 대충 썼네요. 아, 야, 이걸? 안 네. 돼. 오, 예, 빙샤. 저 사람 말고 딴 사람 있잖아. 적통 오겠다. 아, 아 이거 너무 잘한데, 우리? 왜 이래? 다 돼지머리네 중국좀 싸둘서 싸주셔서... 아 이거 25킬 못하겠다 빡빵 이라 생각해서 하는데 우리 편왜게 잘해? 돼지 빵인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와 진짜 오늘 25킬 성공 가능할까나요? 여러분 지금 멀티킬만 6,7번 하고 있어 근데 유아가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왜냐면 킬이 좀 모자라가지고 계속 19킬, 24킬 이래갖 아쉬웠어, 계속. 유화각도 중요한데. 유튜브 하이각. 마법의 뾰로롱이것 때문인가? 뭐야? 아 몰랑 계속 가자. 적게 오겠지 이제. 아군이 획득했습니다. 아군이 승니다 전판에 킬이 더 많이 했네 오히려. 난입해 가지고. 전판 17킬. 이번 판 16킬. 까비.